자 오늘은 서예를 처음 시작하셔 가지고 한 1년 안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요한 부분 그리고 난제라고 할까 아, 그런 부분을 조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점이 제일 어려울까요 먹의 농도를 맞추는 것 이것은 먹을 잘 가시면 되죠 또는 먹물을 쓰신다면 은 이런 먹물 그리고 약간의 물 연적을 통해서 저 같은 경우 반반씩 씁니다 그렇게 해서 조절하시는 방법 그것은 먹가는 콘텐츠에서잘 나왔겠죠 그리고 이건 어떨까요? 음향 글씨에서 음향 맞추는 거 이런 것은 상당히 고난도입니다 한 3년 이상 했을 때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장법이 있죠 장법이란 것은 이렇게 한 작품을 할때 여기에는 강약이 어떻게 들어가고 여기는 어떻게 들어가고 글씨가 여기 말랐으니까 여기는 접게 만들고 막 이런 걸 말합니다 이것도 역시 작품 많이 하실 때 쓰는 방법들입니다 초심자들은 그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되죠 또 뭐가 있을까요? 면 바꾸기 같은 게 있겠죠? 붓으로 면을 바꾸는 방법? 어떻게 바꾸느냐? 뭐 그런 방법들 중요합니다 근데 소홀하기 쉽죠 그리고 한 가지 쯤더 하자면 붓 잡는 법지필법 있었죠 저희 아주 그 지필법 잘 해놨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어떻게 잡는 게 좋은가? 운필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뭐 등등이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는 여러분들이 나머지 것은 다 열심히들 해요. 제대로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하는 그것이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보기를 드린 것 중에 있습니다. 바로 면 바꾸기예요. 면 바꾸기. 면을 바꾼다는 걸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붓이 닿는 면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 자, 50원부터 보여드릴게요. 잘못된 시범. 자, 부상은 수직으로 세우는 거 아시죠? 약간은 요동쳐도 되지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팽글씨랑 다릅니다. 이거예요. 이걸 현완직필이라고 하죠. 자, 옆으로 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 기억자로 내리려고 해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돌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러면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쪽 면만 가지고 계속 쓴거예요즉 붓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가운데 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누어서 8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7 8 8 면이 있단 말입니다 붓에는 8 면이 있어요 이8 면이 골고루 쓰이면 고수 입니다 4 면만 쓰인다면 어느 정도냐 4면 어느 정도도 고수예요 근데 이면만 쓴다면 어떠냐? 중수예요 가장 초보자들은 일면만 가지고 쓰려고 해요 자기가 익숙한 그한 면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게 아주 잘못된 큰일나는 이 습관을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게 힘들어요 이 고치는 게왜 고치는 게 힘드냐면 은 사람들의 고정관념 안정된 패턴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그걸 뒤집어 버려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가르쳐 썼어요 학원 할때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정돌이 해가지고 갑돌이만 쓰면 갑돌이는 과로사한다 <웃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갑돌이가 몇번 쓰였으면 반대 이쪽을 또 써주고 병돌이, 정돌이 써주고 이렇게 해줘야 붓은 나중에 회춘이 돼서 이 건강한 모습으로 골고루 조금씩 달아지죠 그래서 오래 쓸수 있어요 근데 붓을 오래 쓴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뭐냐면 은 작가의 의지와 에너지, 기운이 북극을 통해 이 지면에 충실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게 예술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니까. 자, 그러면 방금 한 기억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렇게 갔어요. 여기서 팔이 나가줍니다. 이게 나가요, 이로몸 밖으로 나간다고 표현한 겁니다. 여기를 완이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완.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 이런 식으로 편현하는데이 완법이란 건요이를 어떻게 쓰느냐는 그 법이거든요 요렇게 해서 팔이 나가주면서 내려오게 되면은 면이 바뀌었습니다 아까는 여기다 쓰면 지금 여기가 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원투 팔이 나가고 슬로비드로 보여드린 겁니다 지금 이렇게 그러면 무슨 다시 제정신을 차리죠 그런 식으로 물론 미미한데 이 팔이 나간다는 건 미미하긴 한데 처음엔 좀 과장해서 <웃음> 보여드리고 또 과장해서 연습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나중에 고수가 되면 언제 나갔는지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기본이 그렇다는 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자 옆으로 글때는 어떻게 했죠? 옆으로 긋는 획은 우선 평획이라고 합니다 평획 내려긋는 획은 수획이라고 해요 몽둥이 숫자 내려글 숫자 평획이 팔이 들어와 있고 수획이 팔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라가 되는 거예요 들-라 기억에서는 반대로 니은이라면 애초에 팔꿈치에 나가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들어오면서 면을 바꿉니다 그래야 면이 헷가닥 바뀌어요 이걸 축구로 말하자면 페인트 모션이라고 할까요? 다른데로 갈 것처럼 하면서 이리로 가는 거죠 말하자면 이렇게 갈듯 하면서 이리로 간 거예요 요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동작에서 팔이 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나, 들이죠 나, 들여기선 들, 나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나, 들, 들, 나 그러면 리을자 같은 모양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자 옆으로 웃기니까 들로 시작하겠죠 나 하면서 꺾고 다시 들, 나 들. 이 연습만 잘 되면 기억력은다잘 되는 거죠. 이거 안에서 안될게 있을까요? 비읍이든 미읍이든 다 되겠죠? 이것이 그래서 기본획 할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서해 강의할 때, 서해 통신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통신을 할때이 영상을 맨 먼저 보내드리죠. 이런 영상들을. 어떻게 꺾느냐? 너무나 중요한데 이걸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팔은 고정된 듯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한 3년 지났다고 해보세요 그때 와서 새로 이거 공부하게 될까요? 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그 잘못된 습관 가지고 쓴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좀몇년 되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이 좀 소홀하셨던 분들이라면 또는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금시초문이다 이런 분들 있겠죠 그런 분들은 지금 한번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완법이라고 해요, 완. 팔뚝완, 완법. 나들, 나들. 그래서 이것을 응용한다면 은 이렇게 와서 이리로 가야 된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좀더 나가죠? 이렇게. 그래서 면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서 이리로 가야 된다? 그럼 다시 이렇게 또 나가야 되죠. 그런 방법으로만 하면 은 어디에서 어떤 면으로 바뀌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90도가 아니라 비스듬한 선들, 별을 그린다면 어떨까요? 별 하나 둘셋 여기서 팔이 약간이라도 들어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쨌든 포인트는 뭐냐면 붓에 닿는 면을 계속 바꿔주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붓에 갑돌이만 혹사시키지 않는다 을돌이 병돌이 골고루 일을 나눠서 분담하게 한다 팀워크죠붓 하나의 팀워크 그러므로써 붓은 끝나고 나서 꼬여 있거나 망가지지 않고 건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 완법이란 단어조차 못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이제 기억해 두시고 지인이 서를하신다 그러면 어, 당신은 완법을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셔도 좋겠죠 모르면 가르쳐 주시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오늘 이걸 보신 분들은 이 기억, 니은 섞여있는 이걸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화선지 남는 면에다 하셔도 좋겠죠? 공부하고 남는 이런 빈자리에 그양이 연습하는 겁니다. 참 오래 했어요. 이 연습 지금 생각해보면은 약간 과장된 모습으로 팔을 나가고 들어오고 하면서 이렇게 연습해 주시다 보면은 나중에는 자 어떤 상태가 되느냐 붓이 항상 이렇게 잘서 있는 사람이 되고 붓이 건강한 상태가 돼요 색이 건질해져요 그럼 추사 선생님이 원하는 항상 강조하시던 그런 정필의 상태가 되는 것인데 반대라면은 잔재주부려 가지고 같은 면을 또 쓰려고 하면 붓이 눕게 돼요. 나중에 점점. 붓이 눕고 한쪽으로 쓸리고 한쪽이 달아지고. 그래서, 언필이라고 하는 옛날에 정통파 선생님들이 가장 안 좋게 말했던 언필. 거의 상스러운 서체라 이런 표현이에요. 사실은. 누울 언인데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른 완법으로 건강한 필법 구사하시기 바랍니다.